어.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코 스테이크라고 해요. 어우 지금... 아우, 월요일... 어, 뭐야? 아우, 정신없어. 19년 4월 22일 월요일. 어제 다이어리 로그 시작을 했는데, 12시 지나버리고했어 오늘 쉬는 날이라서 <웃음> 아침에 퇴근하고 세키로 녹화하다가 아니 세키로 재밌게 하고 그냥 잤거든요? 잤더니 지금 일어나버렸네? <웃음> 그래서 어 하얀 놈으로 안 오고 노란 놈으로 장소 좀 다른데에서 좀 다이어리 로그를 좀 하려고 했는데 어 지금 바로 일어나서 지금 찍고 있어가지고 어 정신이 없네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지각을 할 뻔했으니까 지각 얘기를 해볼까? 어... 일단 먹을 것좀 먹고 사람들이 지각을 하잖아. 시간을 안 지키거나 그날 해야 될걸 미루거나 이런 거는 다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나는 이것도 혹시 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거라 생각이 되지만은 유전자에도 혹시 지각이나 이거 미루는 그런... 유전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과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 둘이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이런 걸 조사하다 보면 뭐 그렇겠지? 예를 들어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게으른가? 아니면은 게으르지 않아도 약속을 잘 지키는가 약속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아도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은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게으른 거랑은 상관이 없어 이거는 분명히 약속을 하는 걸잘 지키냐 못 지키냐도 뭔가 따로 있나봐 이런 것도 유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얘기에 대해서 내일이네? 내일도 쉬는 날이야 <웃음> 어, 내일은 좀 길게 얘기를 뭐 해, 해보도록 할게 이거를 난 지금 빨리 올려야겠어 12시가 지나기 전에 오늘 일기잖아 어,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일기인데 이 얘기만 하고 가는 건좀 아닌 것같아 <웃음> 너무 짧아도 좀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해볼게 어, 어제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더라? 어, 어제 공장에 형이 나한테 5만원을 줬어 그래서 사장님 카드 안 쓰고 내 돈으로 사먹었어 5만원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 누구한테 용돈을 어른이 되고 받은 거는 군대 제대하고, 일하고 몇년 일했지 내가? 여태 몇년 일했지? 6년 일했나? 5년 일했나? 아무튼 성인이 되고 용돈 받기는 처음인 것 같아 뭔 기분이 좋더라 어릴 때만 봤던걸 받으니까 아무튼 그걸로 1만원어치 더블 불고기버거를 사먹고 김말이도 먹고 펩시콜라도 먹고 그 <웃음> 배달할 때 펩시콜라가 정말 싼가봐 <웃음> 왜 코카콜라가 아니고 펩시콜라를 주지 코카콜라 쓰라 이말이야 알간 어쨌든 어, 껄룩이 재우고 저도 이만 어, 제 할일 하러 가봐야겠습니다 이거 업로드 해야 돼 먹었으니까 제우 저도 이만 갑니다. 오늘 사일요리로 여기까지. 으이~ <웃음> 와~ 갈게요. 안녕~